입니다. 네 바로 입술 필러를 리터치를 받아서 입술 여기가 뭉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양의 말씀을 구하고 시작 하겠습니다. 영상을 잠옷 바람으로 킨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겨울 날씨고 엄청나게 건조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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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굴결 따라서 패드로 먼저 닦아줍니다. 근데 네, 건조하다 싶을 때는 요거를 생략을 해주세요. 앰플을 발라줍니다. 요 제품 제가 요새 자주 쓰고 있는 건데 게디 뷰티에서 1위를 했던 제품이더라고요. 몰랐는데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스딩크림이라고 해서 민감한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크림이에요. 수분크림. 볼 부분이랑 이마 부분에 충분히 발라줍니다. 굴려주면서. 이 다음에 한 단계를 저는 더 거칩니다. 이볼 부분이 굉장히 건조한 피부라서 볼도 그렇고 좀뜸겁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화장을 잘 먹으려면 여기가 촉촉하게, 밤새 촉촉하게 관리가 잘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쓰는 게, 요새 쓰는 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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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자기 전에 올려줘요. 그리고 요 티존 보이. 여기도 살짝 들렀습니다. 이렇게 밤새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줘야 그 다음날 화장이 잘 먹더라고. 요 화장솜에 물을 충분히 묻혀서 올리는 물팩 아시죠? 영상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꿀팁 중에 하나인데, 3분에서 5분 정도 올려놓고 자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. 이게 지금 화장솜 하나로 한 거거든요? 그래서 화장솜 하나로 이렇게 팩을 다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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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를 조금 더잘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크림은 굉장히 쫀쫀한 크림입니다. 이렇게.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 이거 바르면 되게 수분의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이 정도 바르고 나서 시간 지났다 싶으면 그줍니다그래서 물기를 조금 더 흡수시켜주는 크림을 한번더 발라줍니다. 아까 발랐던선인랑 쫀쫀 크림을 한번더볼 부분에 올려줄요 여기가 정말 건조하더라고요 저는. 입주전도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. 젤리 메이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주 쓰시는 립밤? 바세린도 괜찮고. 그거를 촉촉하게 이렇게 바르고.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려주세요. 이렇게. 올려주신 다음에. 그 다음에 그냥 자면 이게 금방 마르거든요? 랩을. 음. 근데. 이렇게 려주시고 요즘에 그 다음날 진짜 촉촉한 립을 유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립 메이크업도 이제 잘 되실 수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.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관리하면 그 다음날 진짜 화장은 찰떡같이 잘 먹습니다. 이 뜨지 않아요. 여기 이 특히 다음 일인에서 만나.